것들을 모아봤습니다. 초대석의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과 막내 아드님 나와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아, 아, 아. 내 순양그룹 진양철이라. 진양철 와와와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. 네, 저요? 영원한 건 없는 기다. 어, 네, 지금 마음껏 즐기라. 네. 네 할아버지.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네. 벌써부터 다들 아시네요.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1학년 20살 송중기입니다.